저는갈관련다 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2, 3년 전부터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여행 문화가 바뀌고 숙박업소보다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차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준비하면 마음 가는 대로 쉽게 떠날 수가 있고 어디라도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편하게 숙박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비싼 숙박비 부담도 덜고 야외에서 잠을 자는 로망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박의 열풍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씩 생겨나기 시 시작했고 이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해졌습니다 피서처를 맞아 각 지자체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박 시 어떤 행위들이 불법에 해당되고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차방이나 오토 캠핑이 부쩍 늘기 전엔 적은 인원이 외딴 곳을 찾아 음식도 만들어 먹고 모닥불도 피우고 별을 보면서 잠이 드는 정말 로망을 즐기는 감성 캠핑을 즐겼었는데 이제는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이 넘고 차방 명소로 알려진 곳은 이미 주차를 할수 없을 정도로 차가 붐비고 있는데 캠핑 인구가 많아지자 자연 보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등록된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금지를 했고 전국의 3천여 곳이 넘는 등록 캠핑장에서만 야영을 할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잘 지켜질. 않고 있는데 이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불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고, 대표적인 불법행위들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 문제로, 몇날 며칠을 놀다가 떠난 자리에는 담당이 되질 않은 만큼의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분리수거가 되질 않아 악취까지 풍기게 해놓았는데, 이런 쓰레기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곳엔 대부분 고령자가 많아서 아 힘들다는 거야. 또 캠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혹은 표지판을 달아보지만, 일부 차박쪽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를 무시하고 공영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두 세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혼자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가지는 경관이 좋은 곳은 시간 날 때마다 들려서 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좋은 자리를 맡아놓는 알바기인데 대부분 좋은 자리나 바닷가의 공용 주차장인 이미 캠핑카 와 트레일러가 긴 기간 동안 자리를 점령해 정작 다른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게 하고 이외에도 주인 허락 없이 밭작물, 농작물을 훔치고 농로에 주차를 해서 농작물을 옮겨야 하는 화물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샤워나 설거지를 하고 음주 고성방가에 싸움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거주지 주변이나 입구에 배변이나 배뇨를 하는 등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야.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단속을 하기로 했고 불법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징역형으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대표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알바길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 투기,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했을 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박 또는 오토캠핑이 언택트 시기에 가장 적절한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즐기는 사람 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양심적인 사람들조차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법적 처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 v 요